좋습니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방송을 켜게 됐는데, 오늘 해볼 게임은, 아노1800입니다. 뭐 중세시대를 배경으로 제가 건설하는 게임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도 사실 이 게임을 한번 해달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기회에 뭐 하게 됐습니다. 일단, 한번 시작해보죠. 새 게임. 음악은 되게 마음에 드는데 뭔가 우울한데? <웃음> 여기 왜 이렇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올려 있는 건가? 검은색 라인들이. 게임 플레이 방법에 관한 안내와 팁을 받습니다. 안으로 처음 플레이하시는 분에게 적합합니다. 팁을 받아야겠다. 그죠오초성화아 이것도 돈이 들어요, 또. 오케이, 오케이. 이 뭐, 이런 사람들은 뭐가 다른 건가? 좀 멋있는 사람으로 하자, 그래도. 어, 여기, 뭔가, 멋있다. 제독 같은 느낌이야. 휘장을 선택해주세요. 오, 씨. 4살인데, 해적. 어? 이것도 괜찮다 그래도 해적으로 가자 극악무도한 해적 플레이어 이름 라르 어 이제 재밌을 것 같다 게임 내수송수단의 대체 스킨을 선택하십시오 뭐야 이거 두 개밖에 없는데? 아 이거 선택할 수 있는 거야? 제국팩. 음. 일단 시작. 뭐 캠페인이니까 이거는. 음. 이게 뭔가 심시티나 어, 사월님 오랜만입니다. 이 게임이 뭔가 심시티나 그런 것과 비슷한 게임인가? 정확히 어떤 게임인지 잘 모르겠네 여기로 중세시대에 뭐랄까 좀 이렇게 산업화를 이루는 그런 게임으로 알고 있는데? 오. s i 자네가내 목숨을 구한 날부터 난 자네의 친구의 친구일세 뭐라는 거야 뭔가 돈벌이를 찾아가야 되나 보네 not 이페 뭐야 귀엽잖아 아르 나한테는 정말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를 잡아 탑승권을 구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합다 아, 낮과밤이 있는 거네. 어. 아. 다음 장소에서 다이너마이트 입수 가라고? 어떻게 가? 잽산숭어 이거 어떻게 가는 거야? 아, 그렇다, 그렇다. 잠깐만요 이거 옵션을 전체 화면으로 해야겠다 다이너마이트를 다음에 사용하시오. 물고기 때한테 다이너마이트를 던지란 얘기야? 뭐 어떻게 던져?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아, 이렇게. 어 뭐? <웃음> 뭐야,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 잡는 거야? <웃음> 뭐, 어떻게 확보해? 뭐, 클릭하는 게좀 별로다. 뭐 어떻게, 확보. 뭐, 클릭이 확보 아니야? 여기 어떻게 확보라고요? 이로 가면 되나? 아, 됐다. 이렇게. 어. 뭔가 좀 잔인한데? 아이고, 아이고. 다이너마이트로 물고기를 잡는 것좀 참신하다. 다이너마이트로 잠깐만 배도 부서지나? 갑자기 궁금해졌어. <웃음> 아 오케이 안 부서지네 내 배는. 그다음에. so, gone s h a t burnt reek. hand over whatever it is and i'll help you get rid of it. here are your tickets. hurry. 아, 아 다이나마이트 태웠구나. 여기 탑승권이에요. 서둘러서 배가 금방 떠날 거예요. 저벨로치면안 돼요. 음. 야, 마을이 We're leaving paradise behind. You never t a l k so much about family n the l like. I a d e a vow to o u and o n t b e a 이제 거험을떠난 건가 보네. 음... If a b u e leap into the deepest pit of d u I s k e d a n t i n g of u f i n n a i a u d n 지 뭐야 그냥 뭐 어디 가면서 어디를 가긴 가는데 뭔가 오。 도시로 왔어. 아 내가 어디 갔다가 돌아왔나보네. 잃어버린 뭔가 아들인가 본데. 내가. 내가 잃어버린 아들인가 봐 어 뭐야 환경오염이 심각하잖아 아 이거 완전 공장이네 태도가.. <웃음> 태도가 바뀌었어 부자라고 하니까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사업을 물려받는 그런 구조인가? 와, 이게 교회야? 아, 이쪽은 그래도 뭔가 어? 도시가 좀 환경적으로 괜찮네 음. 아, 이게 도문객이 아, 이렇게 밖에 없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사람 같은데 We shall, dear sibling, for now. I have acquired a small island with the last of my funds and passage for all still loyal to father. Together we shall clear his name or die trying. Your sister reminds me of you. Must mean new adventures await, old pal. This is n t Ditchwater. The Smead of the World. 아, 홍련님 어서오세요. 아, 이 섬이 이제 제가 시작한 섬인가 보네. 오. 오. 오, 뭐야. 제 1장. 두 형제 이야기. 두 형제 이야기야? What? Still here? 장례식이 끝나도 당신이 떠나지 않자 에드버드가 당황합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군님 어서 오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이 we must shelter the g 한나가 충성을 바치는 주민이 왜 집을 건설하라고? 집을 먼저 만들어야 되나 보네. we need every hand we can get if we are to expunge this debris. 아이 뭐 잔해가 있는 거야? 어 여기 막 어, 사람들도 있, 있다. 어 이거 뭐야? Yeah, 대포도 있어. 어 이거 되게 되게 디테일 <웃음> 아나는 되게 디테일하네. 오 자이 게임은 중세시대를 뭐 살아가는 뭐안노안노1 아, 8 0 0 어..이라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시장을 어떻게 만들어? 아 시장 근데 도로를 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도로 길을 어디로 내야 돼? 그냥 이렇게 내면 되는 거야? 아길 생각을 잘해야 된다고요? 잠깐만 이제.. 나 이제 시작했으니까 자 일단 길을 내봅시다 일단은 일단 이렇게 대충 내보자 시장.. 시장은 언제나 항구와 좀 가까워야 되지 않을까? 자 이렇게 길을 내자 이게 뭐 연결이 된 거야? 여기랑? 오케이 시장 오 뭐야 아 시장은 만든 거야? 음이 게임은 아노 1800이란 게임이에요 여러분 음. 자 일단 이 게임 좀 집중해볼게 자 농부! 주택! 일단 쭉쭉 쭉 가보자 모르겠다 도로 일단 내고 주택! 아 이렇게 아 농업시대네 이제 잠깐만 이거 소리 적당한가요? 마이크랑 소리 적당한가? 방송 너무 오랜만에 켜가지고 주택을 10개를 지으라니까 일단 지어봅시다 이렇게 내도 길을 이렇게 내도 애들이 막잘 걸어 다이나? 아, 감원을 살리는 게임이에요 자, 일단은 해보죠 아, 농부, 아, 농부를 유치해야 돼. 음. 유산을 한 푼도 내려야 하지 않다니 아 농부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 아 농부 주대 아니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음. 효용창고 뒤집어.. 아 돈을 아직 못 벌고 있네 아, 농부가 점점 생겨나고 있나봐 오 생겨나고 있어 한 5명 28명 아, 집을 좀더 지어도 되지 않을까? 일단 아, 이게 길을 <웃음> 이렇 이렇게 지워도 되나? 이렇게 지워도 돼요? 그럼 이제 땅이 연결이 안돼 있나? 도로가? 아 그런가 봐. 음. 내일다 농부 5 0 명을 채웁시다. 아 이게 알림도 있네. 구원자 에드바드. 에드바르드 구두 씨가 형의 경악스러운 배신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구두미역이 새로운 미래를 위해 도약할 것이라 연설했다. 이게 동생, 동생인 거죠, 아까. 어, 자동으로 저장도 되네. 자살했다고 한다. 아 He t w i 자 일단 농부를 꽉 채워봅시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반역죄로 처형된 한후 삼촌인 에데바드는 구두무역을 차지하고 당신과 한나를 몰아냈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상회를 설립하게 되었지만 조선소에서 배를 건조하기 전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일단 작은 마을을 세워야 합니다. 어, 어 여기 father wouldn't have wanted s to sit on our hands while our one prospect was in such a s t 아 여기를 또 아, 이렇게 이 제거되는 건가 o i n s e n o e e t h e c o a h 양어장 We 어, s 이렇게. 아, 바라바라지이렇게 지울 수 있구나 아, 이거 도 이거 랑연결 또, 이거 또, 이거 거죠어거 또, 이거 여기다 진짜 in 음. times such as t 호정을지었어아 이것도 도로랑 연결해야 되지. 음. 좀 뭐랄까 주택을 좀 많이 지어야겠는데? 일단 도로를 갈수 있게끔 만들어봅시다 이게쭉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럴 때는 뭔가 어? 가로충이 돼야 된단 말이지 이쪽에 뭔가 어? 상업도시를 좀 짓고 이쪽에다가 마을을 좀 건설해야겠다 돌돌루. 아니, 우리들 카나 되자. 아니 근데 돈이 없는 거야? 음. We are running low on timber, but there's plenty in the ruins. We should clear some to stock up. 소형 목재 이런 페어 같은 거를 뭔가 정리하면 은 목재 같은 걸 얻을 수 있나 보네. 음. 돈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일단은 일단 우리 인부들을 좀 노예 아니 인부들을 좀 많이 만들자. 음. 이게 여기서 일을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Okay. 피도 있네. 아 양어장을 여기서 건설한다. 음. 게임 세. 어, 어르진 시장 구역. help enough t i s h the a r g e i n r e a t h e s o m i f e into this p l 벌목꾼의 오두막을 건설하세요. 음. 목재 목재. It's been a long hard day. The people need to rest. 아 뭐야 감자를 이렇게 뭐 이걸로 바꾸는 거예요? 어. 어 뭐야 아 감자 농장 어 농장 시장 시장과 뭔가 가깝게 야, 여기다 진짜 여기다 도로를 내서. 감자를 짓는 거지 그래서 근데 이게 감자가 감자가 이렇게 있다고 하나만 있으면 되나? 이 농장이 막몇개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오! 돈 지출이 심해지기 시작했어 감자 밭이 부족하대 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감자밭이 어딨어?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일단, 쳤어, 쳤어, 쳤어. 감자가 어딨어? 여기가 아, 감자야? 아, 이게 좀던데 아, 이게 매장지가 뭔가 있구나 아니, 감자가 어딨냐고요 잠깐만, 일단 정지 해 어, 뭐야? 이렇게 안 돼? <웃음> 정지도 안 되네 음... 일단 이런 걸좀 만들어보자. 아, 이게 벌목을 할수 있는 그런 건가 보구나. 100%. 100%. 아, 이런 데는 벌목이야. 일단 이쪽으로 땅을 넓힐 거니까 이쪽에다가. 물목소로 지어 봅시다. 여기도 땅을 연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음. 아, 제재소 이렇게. 이게 버 Very good. I'll try n 그래요, 나무 오케이. 근데 감자가 어디 있어? 뭐, 이 감자가 있어야지 뭐. 감자 밭에서 감자를 질거 아니야? the t m r u 감자농장과 슈냅스 양조장을 인접하게 건설하고 그들을 근처 교역사나 창고까지 도로로 연결해야 합니다. 농부지거지 근처에 천술집을 건설하여 그러니까요 감자농장을 제가 짓고 싶은데 감자가 어디 있어? 그냥 여기다 그냥 어? 여기다 그냥 지으면 되는 거야? 감자농장이 생기는 거야? 된 거야? 게임 세이브.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아하. 창고. 아 이렇게. 근데 그거를 경적지.. 아.. 경적지를 많이 줄 수가 있네 아 이렇게 72, 72개나 된다고? 소형 창고, 네, 창고에다 둡시다 농장을 감자버치 몇 개나 필요한거야? 필요하십니까? 감자밭이? 이렇게 됐다 됐다 됐다 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오케이 이해했다 이해했다 어, 여기 양조장 여기다가 지치자 아 이거를 여기다 지었어야 됐네 이거 삭제하면 망하겠지? 잠깐만, 효율적으로, 아, 안 되네. <웃음> 도로를 이렇게, 이렇게 내서야 됐는데. 아, 오케이. 그 다음에, 감자가 부족하대. 물자 부족. 아, 그 감자를 지금 옮기고 있는 건가 보다. 왜, 이렇게.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선술집. 응. 시민들이 행복하려면 선술집이 필요하다 그랬지. 이쪽에다가 선솔집을 하나 짓자 어, 다 먹었으면 또 한잔 해야지 또 선솔집 아이 도로 계산을 잘 해야겠네 이런 빈 땅들이 있으면 안 되는구나 선술집 음. 천히천이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솔집은 일단 여기다 짓고 인터넷장 이 이쪽에다가 다 올리고 이, 좀 이쪽 좀 이런데에다가 좀 필요할 것 같아. 아, 이런 건물들은 아직 안 올라간 거야. 아, 목재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 여기도 창고가 있어야 돼. Repay me now, or sell up. I feel sick to the stomach that Edvard could ask so much of us so soon after father's death. 이게 지금 내가 목재가 부족한 거죠. 제가 부족해서 이 건물도 못 올리고 있다고 어이포가좋 벌목장이랑 잠깐만 채팅창 조절을 좀 할게 이거 좀 보면서 해야겠다 고수의 말을 들어야지 벌목장이랑 제재소 먼저 세 개는 구매된다고? 벌목장 아. 아 이게 나무가 나무가 있어야 아 나무가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보네 이런 데는 효과가 떨어지는 거잖아 그치? 이런데 막 떨어뜨려 진짜 해놓고 도로를 연결해주자 어 그리고 이런 건물들을 막 위에 올리면 안 되겠네. 그지? 근데 이제? 근데 나무가, 없지. 아 여기다 지었어, 지었어. 자, 그 다음에 창고. 창고 일단 하나 올리자. 하나 짓고. 애들이 이제 창고 가겠지? 그지? 음. 그 다음에, 재재소 여기다가. 아, 얘가 이제 목재로 만드는 거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슈넵스아 저장했네 어, 자 이제 선술집 만들어봅시다 아 이거 옆으로는 못해? <웃음> 이게 최선입니까? 휴먼? 아 어, 됐다 됐다 이런 건설을 원했지 나는 마이너.. 500.. 목재 10아 목재가 부족하구나 내가 지금 아, 오케이 오! 아, 이게 제재소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아 음, 조금 알겠다 여기 이제 여기 나름대로 지금 뭐? 어? 농 재배를 하고 있고, 그지? 여기도 조금 이 밭이 더 있긴 해야겠다 r e p a t i n i e d b t 어, 아, 이게 강탈이 가는 거야? 나쁜 노변 나 이거. I h o u l l have. 아, 오케이, 오케이. Is there no limit to uncle's shameless demands? 아, 우리 삼촌이 계속 요구를 하는 건가 보네 운송 차량이 너무 많아 적재가 지연됨 아, 이게 지금 뭔가 못 따라가고 있구나 자, 일단 작업복을 만들어봅시다, 그럼 일단 양농장 양농장도 만들어보자 일단 이 선수집부터 만들고 근데 왜 목재가 10인데 안만드냐 아, 만들었네 뭐야 your people are a c c u s o m e to proceed set them to it we're going to need as much space as we can clear 음장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아멀찍이 떨어져서 만들자. 집 구역은 집 구역대로 두고 창고만 들어가면 상관이 없어 보이네. 이거 뭐 그냥 만들어도 되는 거야? 연결해주자 여기도 창고가 필요하지 음, 여기도 아 여기는 색칸밖에 안 필요하네 아 그리고 이게 창고랑 거리가 아까 좀 가까워야 되더라고 창고는 아깝게 만들어주자 근데 뭐가 부족한거야? 평가가 지금 목재가 없지? 지금 아 오케이 음 뭐야 에드바드의 대형 전시회 건설 현장 가까이에 폭도들이 있고 당신 사촌을 찾아보세요 c o 아 이거요? 실위하고 이거? 이거 계신 거야? 아. 아, 이분들이 지금 그항의하고 있구나. 아, 여기는 막 도시가 되게 크다. a life away from we're on b o a only w e 돈을 줄고 있지만 행복하게 살고 있다 지금 아 목재가 이렇게 좀 목재를 더 캐야겠다 건물을 더 지으려면 그죠. 음, 지금 뭐가 부족한 거지? 지금 창고에 옮기는 것도 보다 이 음. 속도는 괜찮아. 열두 개. 근데 이거 안 지어? 그치, 그치 아, 이게 적재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는구나 음. 노동력이 부족하대 아 아, 농부가 부족해 오케이, 오케이 자, 주택을 좀더 짓자 every e as i a 음. 이제 조금 알겠다. 아니, 심시티 같은 그런 게임이네. So 그래서 재고는 몇 개. 응? 무역을 하는, 하는 거야, 이러면. 판매. 핸도 3매 소 재고 5개 you will not s p o 에드워드의 항 marvelous to meet you and that we m a 에서 편집자의 배를 클릭하시오. everybody on b o a s e r o n g here a n o t 데 편집자 의 배가 이거 아니야? 오 뭐야? w 아 이게 데려가 데려가는 데려갔구나 내가 지금. a m i l y n 뭔가 기술자를 내가 고용했납다. 그렇죠? I n i d u l see nothing criminal. A b i o n t e c k e r i n g is o d h s r you, I have q m s i r a r c h i b a l d Blake, a m b a s s a d o i o n 이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은 이게 진짜 세력, 세력간에 그게 있어 역사적으로도 결국 o 삼촌이 지금 어? 아버지가 다스리던 땅을 잡고 있는 거잖아 그 r 그 Sadly, your uncle has indeed alerted me to some floating liabilities. t e d c o i t o l if I am to grant you your crown shipping license. w a registered the debt officially. Don't w that old tyrant can't hold us back anymore. i n d e e Once my letterpress is up and running, 오 배가 온다. w l c o m e back to h Edward. For your hospitality. Please use my 편집장과 그분이 온 거잖아. 그죠? My hands are tied, but it m a e w a r 작업복을 빨리 뭐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예. 오, 배가 생겼어. 오, Maybe e d a i l try to p r e v e n n i s h i u t for n o e t s at least o u s e 농부 이게 좀 뭐랄까 농부를가 얼마나 부족하고 이걸 볼수 있는 땅이 없네. 어 지출이 조금씩 줄고 있어. 음, 가져가시지요. Four b 일단은 수출을 해서 좀 줄일 필요가 있다. 뭐 많이 필요한가? 노동자 주택 아, 이 주택을 업그레이드 할수 있어? 어, 아. 아, 초기 산업 시대 나 아, 이렇게 창고까지 옮기는 거조약때 그냥 창고에만 가긴 하면 되는 거네. 노동자들이 디치워터에 있는 잔해를 치울 수 있어. 상황이 이렇게 면일 제대로, 제대로 집중해서 제대로 해야지. 어, 이제 온다고? 근데 돈이 줄고 있어. 빠르게 지금. 지 dream of a shipyard is impossible w i t 적당해. 그죠? 이 돈이 줄어드는 거를 빨리 충당을 해야겠다. 노동자 4 0 늘리자 땅을 나무가 부족하지 지금? 아 이게 지금 뭐 제재소가 더 있어야겠네. 이 나무가 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어, 뭐야. 두개 이름 같이 못 하나? 나무로 건네 주시오. We need s 아 됐다 됐다 조하쓰 나무를 두개 돌리는 거야 마이너스 11은 뭐지? 남는 건가? 노동력이? 아아 남는 거야 모자라는 거야? 일단 적자를 줄여보자 감자 작업법도 이 뒤에 팔아야 돼. 에, 에, 최소재고 1. 하나씩만 남기자. 말고 올려. 아, 이러면 이제 노동력이 부족한 거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감자밭을 더 짓자. 근데 이게. 우리 창고랑 가까워야 되잖아요 그지? 이쪽에다 지어야겠는데? 여기다 진짜 이 공간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왔어 왔어 16명 아 이게 지 부족한 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남는 걸 말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네 이러면 이제 올라가는 거잖아 근데 왜 부족하지? 아 이게 노동자랑 농부랑 또 다른 거야?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못 날려? 아, 어, 이거 짓고 싶어.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아부스기아 어, 어, 좋았어 농부.. 이네들은 농부들만 일하나보네 저기서 노동자들은 저기서 일을 못하고 어 적자가 줄고 있어 수출해서 그런가 보다 진짜 이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죠? 다섯 개씩만 남겨 근데 이거 어디다 파는 거야? 이거 팔리긴 해? 그렇 이게 지금 노동자들이 더 필요한 거야 농부들이 없는 거지 이제 잭감 알겠다. 잭감, 잭감 알겠어. 아 뭐지 여기다? 아 신시요. 아 주식이죠? 음, 왜 그래? 이게 또 생필품과 연관이 있구나 옷 이거, 이거 다섯 개 다섯 개는 있어야겠는데? 용부 코인 물고기 비축량을 좀더 늘려야 되나 본데?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다 솔직히 이제 경상수치로 돌아섰고 일단 노동자를 더 만들어야 돼 이게 그건 건 알겠어요 농부가 부족한 거 이게 뭔가.. 어? 이게 부족한 거잖아 그지? 이 노동자가 남는 인력인데 저 노동자로 무엇을 해야 되네 이제? 음. 일단 노동자를 들려야 돼 뭐야 뭐야! 불렀어 불렀어! 불렀어! 이러면 돼? 어렀어 언제 출동